다음에 마이크 볼륨까지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취향에 맞게 노래까지 노래를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그럼 이제 노래는 어떻게 하냐면 어이 앰프에 보신 이 모드 버튼이 있어요. 지금은 이제 억수모드인데 이걸 한번 누르시면 블루투스 모드로 바뀝니다. 그럼 블루투스 모드로 바뀌면 이 스마트폰에서 이 블루투스에 들어가셔가지고이 사용을 눌러주시면 돼요. 그러면 하나 둘셋 M600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 나오고요.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끝이에요. 그리고 노래 음원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부르시면 돼요. 전 미리 검색을 해놨어요. 이 키워드에 그 노래 가수, 그 다음에 제목, 노래방을 같이 입력하시면, 이렇게 TJ 노래방에서 제공되는 음원이 있습니다. 이 노래, 제목을 같이 걸을 거라는 노래인데, 이거 정말 좋아요. 뭐 취향이겠지만, 진짜, 진짜, 진짜 예전에 한번 울었습니다이 노래 듣고. <웃음> 자, 같이 한번 걸어보죠, 여러분. 아, 아, 아, 아. 잠깐 쉬러 가갈 길을 날 숨어 가아 이거 진짜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이거 노래방 사장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지는 하루네요 진짜 노래방을 전 이제 안갈 겁니다 진짜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노래방 사장님들은 어어뭐 아, 아, 강의나 이제 미팅 뭐 회사의 뭐 회의 같은 걸 하신다고 하실 때 어, 사용하시면 정말 좋고요 어, 음향이 필요한 그 어디든 이거 앰프 하나만 있으면 이미라클 앰프 하나만 있으면 어,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게 어,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노래부터 음악 감상 여러 가지가 가능한 이 앰프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